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연강이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언어 치료 꿀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언어 치료와 절식한 친구들이죠. 무바라 자폐 아동들의 언어 치료에서 언어 모방을 유도할 때 명심해야 될 핵심 방법 두 가지 당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은 언어모방을 유도하는 언어모방 을 유도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 이냐 하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언어모방을 유도할 때첫 시작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작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겁니다. 일단은 언어모방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언어모방을 갖다 할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 영상 중에 두 가지 영상이 필수 영상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제목이 자폐증 벗어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6가지 발달단계 라는 영상이고요. 두번째 영상은 무발화 자폐 언제쯤 말을 할수 있게 될 것인가 시리즈 가 있는데 그세편세 세 번째 편 가장 먼저 해야 될 두가지 과제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두가지 영상은 이 영상 끝에 링크를 보, 걸어드릴 테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두가지를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언어 모방을 시키려면그 발달단계에 비춰서 볼수 있는데요. 발달 단계라는 게 추격을 하면 눈맞춤이 형성되는 단계를 거치고요, 눈맞춤이 형성된 다음에 모방, 행동 모방을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아동들은 행동 모방이 좀잘 되면 지시 수행을 좀할수 있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연속으로 되는데 이 행동 모방이 출현하고 지시 수행이 출현하는 단계 있죠. 행동 모방이 왕성해진 다음에 이 지시 수행이 출현하는 이 단계쯤에서 언어 모방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눈사애가 사람도 쳐다봐야 되고요. 사람도 쳐다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이 하는 행동 갖다가 모방을 할수 있어야 돼요. 모방이 아주 잘 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시를 갖다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 상태가 아닌데 눈맞춤도 못하고 모방을 하려도 전혀 못하고 지시 수행에서도 반응을 전혀 못하는 아이한테 언어 치료를 시킨다라는 것, 언어 모방을 유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될수 없습니다. 이게 언어치료를 시작해도 시점도 결국은 이세 가지 단계들 같은 거친 다음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언어모방도 자세히 보면 본질상 행동모방을 갖다가 확장해서 행동모방을 어, 언어를 이용해서 행동모방을 하는 단계가 언어모방이기 때문에 행동모방을 할수 있는 아동에게 언어모방을 해야 됩니다. 즉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행동모방의 한 형태가 언어모방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럼 시점에 이제 행동 모방이 잘 되는 아이라면 이제 언어 모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언어 모방을 시킬 때그 방법은 뭐냐? 언어라서 따라해봐 엄마 따라해봐 뭐뭐 뭐, 멍멍이 따라해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바라자폐아 동들의 상당수는 뭐냐면 이 발성을 하는 방법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발성을 하는 이이 이 과정 자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나 단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따라하게 하는 것보다는. 발성하는 즐거움을 경험시켜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발성하는 노 것을 놀이를 통해서 어 자기의 그 행동의 일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 모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행동 모방 중에 아이가 즐거워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즐거워하는 행동을 확장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하면서 거기에 특정하게 발음하기 쉬운 소리를 결합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발음하기 쉬운 소리들은 주로, 아, 이, 우에, 오, 와, 막 이런 모음 소리들이고요 아주 간단한 바바바바나, 마마마마, 우, 막 이런 소리를 갖다가 그 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소리를 갖다가 아이가 즐거워하는 행동 모방과 결합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행동 모방을 확장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하이파이브를 잘안 되면, 추임새를 이걸 넣어줍니다. 하이파이브 할 때, 예? 아이가 할때와 하고 그 부모님이 특정하게 자극된 소리를 갖다 취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즐겁게 아 아이빠 아이고 해버려고그 단어를 다 하는 것보다도 아이빠 이고할때 손을 내면서 아 해버리면서 아이가 그 소리를 저절로 즐겁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는 아아이파이브할때 아라는 소리가 즐거움의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즐거운 행동과 놀이로 소리를 갖다 연결시키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파이를 빠이 할 때도 파이파이를 갖다가 리키려고 해서 특정한 발음을 다 완성작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가 빠 라는 발음을 하기보다는 어렵거든요. 바바바바바바 이런 소리가 좋아요. 바바바바바바 바바 바바 바바 이렇게 해갖고 특정한 행동에 소리를 취임새 하는 게 좋고요. 안녕 같은 경우도 안녕이란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서 아아아아 해갖고 이것을 갖다 안녕할 때도 아아아아 이렇게 애가 즐겁게 그 소리를 갖다 따라 할수 있도록 놀이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풍선치기 하는 놀이가 좋아한다면 그풍선치기 하는 놀이 안에 소리를 추임새로두는 거죠. 툭툭 칠 때마다, 오, 오, 오, 오! 이러면 아이가 그 소리를, 놀이 안에서 소리를 내는 즐거움을 결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할수 있는 행동 모방, 놀이적인 동작 안에 소리를 추임새로 모방할 수 있도록 놀이적인 소리를 갖다 결합시켜서 내야 네, 됩니다. 그 과정의 아이는 소리를 내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요. 이 소리를 내는 즐거움에 끼, 연동되는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 우우가 이제 만약에 아 이게 공치기, 풍선 치기나 되거든요. 아아 면 아, 아, 안녕이라는 소리로 된다라사회적회적인 그 의미를 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 이 과정을 통해서 행동모방을 언어와 연결시켜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놀이로 만들어낼 때 아이는 소리를 내는 것을 이제 즐겁게 하면서 시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언어치료 꿀팁 세 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고요. 이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